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담배는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수들은 담배 피면서 노래 잘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아마도 담배를 끊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 기관지의 섬모가제일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집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사람은 코와 입을 통해 공기를 마시게 되고 공기는 엄지손가락 굵기에 기관을 타고 내려와 두 가닥으로 나뉘는 기관지를 지나서 각각 좌폐와우폐로 전달되게 됩니다. 폐로 전달된 공기는 나뭇가지처럼 폐 전체에 퍼져있는 세기관지를 통해서 공기주머니라고도 불리는 폐포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필요하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 내는 것이 폐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정보일텐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호흡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먼지나 세균은 기관지에서 걸러지게 되는데요. 기관지 표면에 있는 점액이 먼지나 균을 흡착시키고 기관지 안에 있는 섬모는 호흡을 할 때마다 그 점액이 흡착시킨 나쁜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쓸어 올려줍니다. 폐 안으로 먼지나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섬모 모가 밖으로 쓸어올린 노폐물들이 바로 가래인 겁니다. 하지만 연초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 연기가 섬모를 파괴시키는 동시에 섬모에 달라붙어서 섬모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는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지 못하고 전부 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리게 되는데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호흡은 얕아지고 숨이 차게 되고 깊은 숨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가래도 계속 생기지만 기침을 해도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고 잔기침과 목안의 이물감도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노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 호흡이 약해지는구나 성대에는 문제가 없나보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염증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염증이란 우리 몸에 유해한 병원균, 세균,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인데요. 가래 또한 곧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염증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기관지에 남아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있는 세균이나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하는 데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피 속에 산소량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이나 잦은 음주 습관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계속 몸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나이 먹으면 원래 더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 음주와 식습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음의 높낮이나 소리의 강한 정도를 컨트롤하는 능력인데요. 감정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죠 특정 음이나 리듬을 강조하거나 절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과 음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력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유동성이 좋으려면 곧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합니다 이처럼 염증으로 인해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상태라면 아무리 후드위치를 잘 고정시키고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호흡을 잘 밀어주어도 각종 근육들이 항상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 성대 접촉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여린 성대 접촉이나 아주 강한 성대 접촉은 가능할지 몰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한 컨트롤은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허스키하고 긁는 사운드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풀 담배를 즐겼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왔었는데요. 이건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음악 스타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섬세하고 비교적 가벼운 성대 접촉의 창법이 유행인 만큼 금연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담배를 피지 않아도 허스키하고 긁는 사운드의 목소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금연을 시작하고 72시간 정도가 흐르고 나면 기관지의 기능이 회복되어 숨쉬기가 편해지고요 사람에 따라 2주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폐의 기능이 무려 3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1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지나야 폐의 모가 다시 자라나서 가래가 잘 배출되기 시작하고 폐를 깨끗이 할수 있게 되는데요. 감기에도 덜 걸리고 기침, 코막힘, 호흡곤란, 피로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체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아주 좋아지고요. 굳이 노래 때문이 아니더라도 꼭 금연해야겠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 장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